요약집, 자, 요약집 115페이지. 자, 요약집 115페이지에 머시중간데 있죠? 요거 한번 쭉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요약집 115페이지에 A부터 차근차근 뭐죠? 제가 요거 유튜브에 지금 올려놔가지고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돌려주세요. 열심히 봐주세요. 자,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했대. 자 미등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촉탁됐대 그러면 등기관이 서비스 해줘야죠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그 처분 재들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죠 샥 나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처분이 풀렸대 풀렸으면 보존등기 해놓은 거는 놔도까지까가도해야지 자, 요거를 지금 여기다 썼어요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놨어 가처분도 들어오고 보존이 들어오고 근데 법원이 그 가처분 말소를 촉탁했대요 다 풀렸다 관둔 된다 지워! 라고 했더니, 등기관이 그러면 보존등기도 지울까요? 이건 아니지. 가처분만 지우면 됐지. 보존등기 기왕해 놓은 거는 말소하면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틀렸어요. 가처분만 지우고 보존등기는 기왕했으니까 낫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죠. 자,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하겠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가치가 제일 좋지만 혼자 가더라도 전원 명의로 하면 가능합니다 혼자 가서 내 것만 나 이분에만 해줘 그럼 보존 등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하는 게할수 있죠 다음 D 보세요 토지대장상 공유인 대장에 공유로 되어 있어 최초 소유자 아공유래어 그냥 최초 소유자 죄송합니다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갑 자, 첫 번째 소유자 갑이에요, 대장. 근데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 자,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대장 만들어 놓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구나. 아, 그러면, 감명의로 보존이 한 틀렸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존되게? 자, 안 되고요. 상속인이 바로 보존등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 자, 등기는 안 했어요. 신축했어요. 근데 이 갑이 이거를 을한테 넘겼어. 그 매수를 받았죠? 그럼, 을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최초 소유자 아니면 바로 보존되기 못 들어와요. 그러면, 최초 소유자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보존되기 넣고, 그리고 이전을 받는다. 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고요. 만약에 근데 이 값이 국가래. 만약에 국가라면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보존되기 1번으로 들어옵니다. 됐죠? 근데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국가가 1번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고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미등기 토지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으면 얘는 바로 1번 보존등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2번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틀린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이해되고 있죠? 네. 자 다음 건물 국가 나오면 X라고 했죠? 건물은 국가 상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토지는 국가 상대가 된다 그 했어요. 자 건물 국가 X X 자 확정 판결로 자기 소유권 증명해서 보존 등기 할때 이제 장, 판, 수, 툭, 판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하나지 않는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래서 보존 등기 할 때는 판결 종류 불문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확인 판결뿐만 아니라 이행 형성 판결도 다 가능하다 자, 하나는 다 틀렸죠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는 자 토지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된다고 했죠 예. 토지는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이건 지자체에서는 건물만 됩니다 건물만 X가 되겠죠 자 다음 음, 등기관이 보존등기할 때자 보존등기는 원인과 연월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X가 되겠죠 자 보존이 됐고요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에 2006년 1월 1일 전에 작성했으면 이건 신고도 안된 상황이에요. 2006년 1월 1일부터 신고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신고도 안 했어. 근데 그거를 거래가액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신고한 금액을 등기부에 써야 되니까 신고 제도도 없던 시절이에요. 자,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자, 판결서를 들어갔을 때는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매매 계약서가 들어갔을 때만 거래가액 등기 들어갑니다. 다 매매 계약서를 냈는데요 아직 본등기가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거래가액이 없어요 가등기는 얼마에 가등기 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본등기를 해야 거래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다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자, 일부 나왔어요. 일부 나왔으면 무엇의 일부인지 보셔야 돼요. 지금 권리의 일부니까 지분이죠. 자, 지분 이전하려면 오, 이전되는 지분이 얼만큼인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2분의 1, 뭐, 3분의 1, 가로이고 4분의 1, 뭐 쓰는 거죠. 자,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 자, 공유. 갑을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해서 이전 등기할 때, 공유니까 지분이 나오겠죠. 신청세각 지분을 적어야 됩니다. 적지 않아도 된다. 적어야 된다. 자,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공유지은 4분의 3의 절반. 자, 4분의 3의 절반이면 4분의 3 일부 2분의 1. 이게 틀린 거예요. 4분의 3 절반은 얼마일까? 4분의 3 절반은 8분의 3이겠지 뭐. 8분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전체 지분 비율을 써줘야지 얘의의 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틀렸습니다. 가로 안에다가 전체 지분 비율 중에 넘어가는 게 8분의 3이다. 그 정도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 틀렸어요. 자 합유등기는 지분이 있지만 지분 표시는 안 하고요 합유라는 뜻만 쓰는 거죠 틀렸어요 자 수탁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합유관계라고 뜻을 써서 내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 죠 이거 말고도 민법상 조합 있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안 되는데 민법상 조합원은 합유등기로 등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합유등기입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다음 120페이지로 가세요 자, 수용해요 수용 수용하면 수용계실 전 상속이죠 어, 수용계실 전 상속이니까 상속이 더 세단 말이에요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수용하는데 매매로 소유권 이전에 들어왔다더라 그러면 지워요 근데 상속이라더라 그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할 등기가 아니다 맞죠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그 수용되는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뭐 경매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말소시켜요. 근데 위해 존재한 지역과의 나음 요역지죠. 나를 위해 필요한 거죠. 이건 말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게 써놨어. 와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소할 수가 있고, 뒤에는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다 말소할 수 없다. 이래 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X입니다 앞에 저게 빠져줘야 돼요 자 다음, 갑소유 토지대서 시행자 의리 수용보상을다 지급하고 수용등기를 한대요 개시일후 병에게 이전이 넘어갔대요 이 잘못 들어왔지 뭐 지금은 어, 의리 수용했는데 병이 들어왔으면 은 어, 엉뚱한 거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은 말소당했죠 즉금 말소됩니다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들어왔된다 그러면 못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매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자,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는, 자, 수용했으면, 수용, 수용했으면, 미등기를 수용했으면 보존등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등기된 걸 수용했다면 보존등기 못하고 이전등기로 가겠지. 근데 미등기를 수용했으니까 보존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등기된 걸 수용하면 이전, 미등기를 수용하면 보조 이렇게 돼요. 다시 등기된 걸 수용하면 이전등기, 미등기를 수용하면 보존등기.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미등기니까 보존등기 맞죠?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 완료 후에 수용은 실효로 실 효로 다시 돌아간대요 이때는 공동이에요 자 뺏어갈 때는 단독, 돌려줄 때는 공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효는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맞죠?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권리자는 거기 걸려 있었던 저당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말소해야 되죠? 자 이거는 단독 신청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입니다 시용되면 저당지호라 직권 냈어요. 예, 이렇게 만져봤는데. 예, 직권 냈어.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을 써요. 근데 일자는 안 쓴다 그랬죠? 예, 만든 말이죠. 예,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갑 소유 토지에서 갑과 을이 가장 매매. 자, 아까도 나왔었던 건데요. 자, 1번 갑. 자, 2번 을에서 가장 매매로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맵면 민법 시간에 무효라고 배우잖아요 무효면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 깔끔하게 끝나 을만 말소하면 되는데 문제는 선의의 제3자가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 선의의 제3자 병에 걸려있다고 라 하면 이때 민법 시간에 이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얘한테 대항을 못해요 만약에 병이 정말로 착하게 선의니까 그렇죠? 몰랐지만 나중에 내가 인정할게 그래서 승낙서 써줘버리면 그때는 승낙서 첨부해서 말수하면 다 깔끔하게 끝나 근데 만약에 승낙서 못 써준다 그럼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얘는커녕 얘도 못 지워요 아무도 것못 지워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3번하고 갑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 어떠냐 이렇게 인지인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에다가 진정 명의 회복을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 대신에 얘는 지우지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어, 어쨌든 갑은 소유권을 찾아올 수는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다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 등기 신청했다 이 참에 됐죠?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와 이전등기는 동시 신청이에요 따로 들어오면 각하됩니다각하 각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한 경우 환매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면 등기가 정리해 주면서 그 해당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를해 줍니다 맞죠?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수탁자 단독이죠 그래서 신탁 등기는 공식해 드렸어요 예, 일동동주 단납 이렇게 해서 해드렸습니다 단독 신청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단독 신청이죠?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할수 있다. 신탁 등기나 신탁 말소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다. 그죠? 렇 만약에 수탁자가 수탁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수탁자끼리 뭐 한다. 그땐 공동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탁을 위탁자한테 잡아오거나 돌려줄 때. 그럴 땐다 단독이에요. 자, 여러 명의 수탁자다 그러면 공유가 아니라 합의라고 그랬죠? X입니다. 자 여기 원래 재산을 설정 보존 이전 가져가면서 신탁 등기를 동시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따로 신청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 대위할 때는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동시에 처리하죠. 다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이것도 대위일 때는 예외가 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주등기로 동일한 순위번호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동일한 순위번호로 처리합니다. 다음, 신탁재사 일부 처분돼서 자, 변경할 때 각기 다른 순위번호 또 나왔죠? 앞에는 안 읽어도 돼요. 자, 각기 다른 순위번호 아니라 동일한 순위번호로 사용하죠. 자 고유재산이 됐을 때, 자 신탁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자 고유재산 된다는 건 수탁자 재산하고 섞어서 이제 신탁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역시 주등기로, 주등기로, 요거는 지금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넘어간다, 신탁 말소한다 이렇게 처리가 같이 되게 됩니다. 주등기입니다. 자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 신탁 원부라는 걸 작성하죠.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네 개를 묶어드렸죠. 매도 공신 기억나세요? 매도 공신 매매 목록 도면 공동 담보 목록 신탁 원부 이렇게 네 가지는 넓게 보면 등기의 일부다. 자 다음 지상권이에요. 124페이지피세요. 자 목적과 범위 꼭 써야죠. 자, 맞아요. 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부 지상권 할 수가 있지, 있지. 지상권 빌리는 건데, 일부만 빌릴 수 있어요. 도면이 필요하겠죠? 자, 토지 공유자 중한 사람, 자,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토지 하나를 A랑 B랑 2분의 1씩,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자, 이 중에 한 사람을 의무자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용의권 뭐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토지 전체를 위해서 전원을 상대로 해줘야지 한 사람 지분을 빌리는 등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 지상권도 역시 지상권이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 어, 지분을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맞는 말이죠. 자 다음 D 보세요 동일 토지에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 그런 경우들은 특히 또 구분지상권이 되잖아요 이런 건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돼서는 지하공간 지상공간 나눠서 할수 있다 자 요역지 쪽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자 지역권 이전등기를 또 해야 된다? 틀렸죠. 요역지가 넘어가면 요역지를 사는 사람은 이 지역권 다 있는 거 보고 산 거예요. 당연히 수반돼서 그 사용권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전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승역지 쪽에 지상권자, 빌려주는 쪽에 지상권자가 이사용권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케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도 걔는 의무자로서 빌려줄 수가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이때 지상권자도 되겠지만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해준다 그럼 그 전세권에 부기등기로 그죠? 내가 해준다고 라 해줄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지금 요거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죠 이럴 때그 전세권의 부기등기로 등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역권이 부기등기 자,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에 있으면 요직 요직 요직 요역지는 단독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직 요직 요역지는 직권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해주는 거니까 의무자고요 요역지 쪽 소유자가 필요하니까 환전사고 해달라고 그러겠죠? 권리자고요 그래서,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한 게 원칙이다 뭐 당연하죠 자 등기관이 승역지 쪽의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자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되죠 필요적 상이다 이말이야 목적 맞죠? 자, 등견이 기 전세 설정 등기할때 전세금과 범위는 필요적상이죠? 예 네, 맞아요. 자, 지분 안에 지분, 지분을 전세로 빌리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공유 부동산에 전세를 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 지만면안 되니까 전원도 안 쳐놔야죠? 그래서 맞죠. 자, 부동산 일부는 빌릴 수 있잖아요. 일부. 도면 첨부해서 전세 설정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자,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제 등기부의 자린 잡았잖아요. 그 겹치기로 새로운 전세 등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우고 들어와야지. 그죠? 자, 전세권 소멸 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세금을 달라 그래.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했음을 증명해서 전세금 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멸 전에는 안 됩니다. x죠. 자, 존속기간, 토지존속기가 만료됐어. 그러면 이거는 끝난 전세예요. 이거를 저당을 잡을 수는 없다라고 했죠. X입니다. 자, 127페이지로 갈게요. 저당권. 자, 공동담보는 3개가 아니죠. 5개 묶을 때 목록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까지는 그냥 공동담보고 목록은 안 들어가요. 다섯 개일 때요 틀렸죠? 자, 채무자, 저당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자, 채무자는 무조건 써야 돼요. 채권의과 채무자는 필요적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공이 지분 아니지, 분 지분. 지분을 저당으로 설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분을 지상권이나 전세권으로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분을 저당 잡겠다. 이건 되는 거예요. 공유 지분, 저당이 대상이 됩니다. 팔수 있으니까 담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는다. 그럼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 목적 저당은 주등기인데 지상권이나 또뭐 있죠?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을 저당 잡겠다 그러면 부기등기로 처리합니다. 틀렸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계, 그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구분기록한 자 안되죠? 단일기록이에요. 단일기록. 총 얼마를 써야지 A는 1억, B는 2억 이렇게 쓸수 없는 거예요. 전체 에, 금액을 써야 됩니다. 틀렸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이래요 연대채무자 아니라 채무자 채무자. 그죠? 연대채무자 다 쓰는 파라파. 그렇죠? 채무자 이렇게 단순히 씁니다. 자 다음 저당권이 이전될 때는 그죠 채권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써내야 됩니다. 맞죠? 저당권도 한번 채권을 질권을 잡겠다 그러면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해서 그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같이 묶이는 겁니다 다음 일정한 금액을 목적을 하지 않는 채권 이럴 땐 평가액 바로 나와야죠 이런 것도 저당 잡을 수 있고 평가액은 써줘야 된다 백미 이2 0만 채권 이런 거한 300만원 이렇게 쓰게 돼있단 말이죠 자, 다음, 저당권이 이전되고 나서,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설정자가 있고, 예, 저당권자가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저당권이 이전되고, ABCD 기억나시죠? 예, 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데 또 저당권도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의 양수인. 이 사람이 저당권자야, 저당권자. 저당권자 그죠? 음. 그 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제3. 취득자, 취득자, 그죠? 이 사람은 뭐야? 저당권 설정자. 자, 이 사람은 빠져나갔어요. 채권하고 저당권을 팔고 빠진 거지. 그러면 돈을 갚고 저당을 말수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수하거나 이렇게 말수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등기의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설정자입니다 말소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또는 양소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당을 말소하는데 제3취득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말소하거나 요렇게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양수인 보이세요? 저당권의 양수인 얘란 말이에요. 얘는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삼자, 제3제, 소유권이 제삼자 이전된 후 제삼 지득자가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설정자를 뭘로 바꿔? 저당권자로 바꿔야 되겠죠. 자, 제3지득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설정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죠. 자, 다음. 자, 채권 일부 양도 대위 변제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신청서에다가 요거 채권액을 써야 되겠죠. 양도되는 신청 채권에. 자, 맞구요. 다음 임차권 등기할 때는 차인과 범위써서야죠 자, 또 맞죠. 차인과 범위. 자, 임차 보증금은 원인에 있으면 씁니다. 임의적 사항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종료. 전에 자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뭔가 좀 틀린 거 아시겠어요? 자 종료 후에 후에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야 말이 되지. 종료 전에 못 받은 건 당연하지, 그죠자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면 어디 가야 돼요? 법원 가야죠.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를 넣어주게 되죠. 자 이건 종료 전 틀렸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이전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건 이전하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임차권 이전은 할 수가 없답니다. X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번 주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